좋습니다 렛츠기 네, 네, 괜찮습니다 <웃음> 그럼 다이브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단 래프터 라이크로 이렇게 더쇼에서 첫일위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계속 아, 만날 맞아.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앵콜할때도 앞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축하해주셔서 맞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기억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웃음> 이브 저희 다 시리 했는데 너무너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어서 더 뭔가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어, 되게 뜻깊은 사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이브. 이제 네. 네. 네. 한번 국가 자랑해 아, 뭔가요? 사했던데막 네. 이렇게 그니까, 게이다른게 그러네. 얘기했지. 맞아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 바꿨거든요? 제가 이거 무슨 일인가요만들는 아, 그 원래 만들 먹기로 응. 했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응. 응. 예, 입을 해야 되니까 먹지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응. 아, 보내자. 응. 그래. 네. 아,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웃음> 네, 저 아까 소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음, 와, 감더 해보자면, 이번에 애프터 라이크도 정말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음. 정말 하루하루 뿌듯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진짜 가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방에 이렇게 막 산업할 때 팬분들이 와주시잖아요. 그게 그렇죠. 참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막 오실 때 너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덕분에 음.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렇다는 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또 집에서 보내시는 팬분들도 덕분에 너무 힘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다이브 오늘이 우리 에프틸라이크로 첫 1년 날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항상 사역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오시, 어,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큰 응원 주셔가지고 항상 응원 바르면서 이웃을 춤추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다이브 짠짠짠 드든 드드 다이브 이렇게 뷰쇼에서 오늘 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공개방, 공방? 그거 하면서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네. 오늘 처음으로 받은 상이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다 예. 예. 예. 오늘 머리카락도 언니랑 커플로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러면, 그러면... 커플로 맞춘 레이가 이제 예. 해까요네 맞아요 우단타즈 리더로서 아 리더 아니구나 내가 셋째인가 둘째인가? <웃음> 아무튼, 다이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스파라이크로 컴백하자마자 또일위라는 이렇게 예쁜 선물 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일위와 함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우리 둘째 고마워요. 주도 다이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